그런 건지 저 부분은 모르겠어요. 한번 돌을 던져볼까? 오 살아 있어. 우와 살아 있는 거야. 큰 게네. 큰네 살아 있는 거네. 우와, 미안해 잠 깨워서 계속 자. 아이고 참. 살아 있는 거네. 제대로 구경하려고요. 어, 신발 갈아신으로 다시 왔습니다. 와 엄청 크다. 오, 오 어, 크다. 물이 쫙 빠졌습니다. 우와, 앞으로도 한 시간 동안 계속 더 빠질 거고요. 아, 그래서. 좀 보러 왔습니다 뭐가 있나 뭐가 있는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웃음> 어, 가벼운 신발 신고 왔다가 계속 깊숙하게 시한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신발이 좀 불편해서요 신발 갈아 신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직 주무시고 있고요 <웃음> 큰게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위로 올라가서, 또 아. 새로운 거 있나 봐야지. 아야야, 아이고, 미끄러워. 다시마가 너무 두꺼워서. 너 거기 있어! 오지 마! 거기 있어! 오지 마! 아이고, 미끄러워. 자, 앞에 낚시하는 사람 있고, 아 어, 오늘 좀 바람이 부네요. 이마가 그냥 엄청 무거워요. 이건 미역이겠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오늘 멀리 들어와 봤습니다. 아, 또 무슨? 친구라. 여기 딱 달라붙어 갖고 뭔가에서 뭔가에서 떼어봤는데 와 살이 이렇게 허네 와갈팽이 서리 그냥 니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되게 먹음직스러워요. 와 이렇게 노랗고 무슨 전복 같아요. 전복 같이 생겼어. 네? 전복은 아니죠? 네? 전복 아니죠 이거? 모르겠네. 아, 살. 아, 한게 되게 맛있어 보여요. 아. 잘. 잘. 잘. 달팽이, 달팽이 뭐? 아, 막 음. 물을 뽀아대네요 이것들이 도저히 이런 게 이거 엄청 크다 이거 여기속비와 아. 저기 엄청, 엄청 큰거 아 네네 이커 입만 혈이 생긴 것도 있네 속에 응? 소혓바닥같이 생겼어요 그래 볼게 다 있네 아우 재밌네 재밌어 신기한 게 너무 많아서 어, 저희는 완전 성게. 성계. 성게 천지네. 큰아 오, 저희 아주 큰 조개 있는데. 와, 우 미끄러 어, 여기 진짜 성게 있다. 밤성 성게. 이게 말똥 성게라 그랬나? 아, 어제 유튜브에 봤는데 내가 여기 성게가 하도 많아 갖고 찾아왔는데. 어. 이거 말똥 성게네요, 그죠? 어. 오래된 것 같아. 아예 아. 다시마가 그냥 너무 굵어 엄청 커. 지난번에 말린 거 그냥 바로 앞에서 주서 갖고 말렸는데 이거. 어후, 여기 깊숙이 아, 안에 들어온 거하고 비교하면은, 와, 물도 맑고, 어 이것도 뭐야? 빨간 게? 시, 시원하게 생겼네, 이거? 붙어 있는 것 같아. 여기 딱 붙어 있네. 싹 오므라드네요, 그냥. 다섯배로 쭉 오므라들어요 저게 많네 이게 먼게는 아닐텐데 시원하게 생겼네 저. 뭔지 모르겠네 아, 바다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동물의 왕국 그렇게 많이 봤어도 저런건 본 기억이 안나는데 이건 뭐죠 이게 또 먹는건가 대부분 먹는 거겠죠 바다에서 나는 해초류. 해초류가 그렇게 몸에 좋다 그러는데 단백질도 많고 아, 활성 산소도 억제하고요. 네, 무기질 무기질인가?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몸에 좋은 게 많다고 합니다. 아, 오, 이것도 뭐 생물인 것 같은데? 시원하게되네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아, 아, 조심, 조심. 조심. 아야 한 번씩, 됐어. 이렇게, 길, 갈 길을 만들어 놓고, 아이고, 갈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아 놓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는저 있습니다. 아이고, 오, 성게. 성게, 성게 맞죠? 음, 되게 많아요. 음. 제주도 갔을때 아주 오래전에 제주도 갔을때 해녀 분께서 그냥 하나 먹어보라고 해서 딱그 까주신거 하나 한번 먹고 그 뒤로 한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 요거 아까 본거고 요거도가간입니다 아, 시원하게 별... 생긴거 되게 많네 눈물 나네, 아. 오, 여또 있네. 여또 있어. 오, 이거는. 아까 그거보다 더, 더 커. 와, 근데 이건. 이건 뭐야, 도대체? 응? 이거. 도대체 이게. 어우 지금 완전. 오우. 이 아까 그건데. 제 뭔지 모르겠어요. 엄청 큰데 이거 살덩이에 그냥 살덩이. 아이 가자, 가자, 가자. 아 이거 가자. 다시마가 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런 음? 거고, 하 요거하고 뭔지 모르겠네요. 아예, 아예, 아예, 가, 가, 가. 아이가 아이선 어디갔지? 아유 재밌다 와이 크고 굵은 이 다시마 청정대역에서는 이 다시마 말려서 팔면은 은퇴자금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만 따서 말려서 하러도아 오늘 구경 잘했습니다 희한한 것들 생전 처음 보는 것들도 많이 보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바다가 너무 좋았습니다 생생해 보이는데? 이거 먹어볼까요? 네. 이거 땄어요. 하나 먹어볼까요? 음. 음. 음. 음. 맛있 음. 음. 음. 음. 있어요 음. 음. 음. 맨날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맛있는걸 어떻게 해요 다 타갖고 저 있는거 다 따서 제 시청자분들한테 다 나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인거 아시죠 음, 배고파서 그랬나? 싫하지도 않아요. 하나도 안 짜고, 되게 맛있네요. 아삭아삭. 이번엔 진짜 아삭아삭.